갈래? 싱크? 저도 모래? 응? 모래? 여기 보세요 모래씨 모래씨 진짜 눈물 운 골뱅이 무침 골뱅이 근데 딱히 다 썰려있어요 막 엄청 큰게 아니라 요거는 작은 거는 무침용 골뱅이인데 이게 300g인데 요거하고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진미채가 들어있었어요 요거 이건 진미채, 양념 된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? 골뱅이만 300g인 줄 알았는데? 아니었다 불닭 소스 좀더 맵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도 두개 썰어 넣긴 했어요 <목소리> 자 그때 골뱅이 무침 먹으려 했는데 꽁치였잖아 아니 고등어였잖아요 그때 너무 한이 돼가지고 소면 안에 골뱅이 쌌거든요? 파도 같이 근데 난더 매워요 안녕 그 삼계탕이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끓이고 있고요 이건 육개 모래줄 닭가슴살 육개 한 마리랑 토종닭 한 마리에서 닭가슴살 했고 근데 여기도 있어요 이거 인덕션 여기에는 이건 제가 먹을 거라서 인삼 큰거한 뿌리 반? 삼계탕 백숙용그팩 넣고 감초랑 헛개더 넣었어요 저기도 헛개랑 감초 넣었는데 조금만 넣고 인삼도 반 개밖에 안 넣었어요 여기 대파 저기도 들어갔는데 여긴 대파 조금 왜냐면은 이제 죽을 끓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찹쌀을 불려놓고 있거든요 할머니는 지금 죽밖에 못 드셔가지고 조금 덜한 거 하고 지금 이거 모래는 아무것도 안 넣고 하고 있으니까 한약이나 막 이런 게 너무 또 강하면은 또안 좋을까 봐 몸에 저근에진하게 이건 좀 연하게 하고 맛을 보면서 좀 섞어서 할 예정입니다 모래는 냄새만 맡고 지금 엄청 지저했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어? 냄비 세개를끓이고 있는데 이 자식 모래 참는 개가 이기는 거야 좀만 참아 알았죠? 알았죠 모래? 참는 개가 이기는 거야. 좀만 참아. <웃음> 참아! 참아! 참는 개가 이기는 거라 했지, 뭐래야. 참아! 참아! 이제 불린 쌀을. 이. 음... 채 걸렀는데, 향이 조금 그래도 세더라고요. 예상했던 것보다. 그래서 물 살짝 넣어가지고 이제 계속 끓여버리고. 이거는제거예요 안에 죽도 그냥 찹쌀도 같이 넣었어요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먹기만 할게요 닭다리가 슉 빠졌어요 밥안 먹겠다가 듬세 볶음면에 두부 두부 밥무 넣어서 먹고 있어요 난 진짜 미쳤어 진짜 이거 제가 해 보자고 했던 김치 전고터전 고기, 가지. 가박게을 김치 전 무리지 않게 묵은지를 껴가지고 설탕 넣고 한번흡쳐서 전부 쳤어요 <목소리> 오미있 oh, n cool. cool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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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을엔 전화해요 여러분 우나라에 있는 곳이 많아. 왜뭐 내가 보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. Everyday is u new d 먹방, 방뷰티 Whatever you a r e 생크